지금 영원포 호포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The train's on for, 호포. 호포, i s now approaching. 승객이 모두 내일하시고 문이 가실 때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.